반갑습니다 초롱부동산 소장 방인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8월 2 1일 밤인데요 오늘 낮에는 온천 4구역 재개발 레미안에서 단독 시공하는 4043세대 짜리 레미안 벨트 중에 대표적인 또 하나의 그런 단지인데요 조합은 동호수 추첨이 오늘 낮에 있었습니다 그 추첨 후에 전화가 꽤 여러 통이 왔었어요 소장님 몇동몇 몇 토를 뽑았는데 우리 집이 입지가 어떻습니까 좋은데 된 겁니까 뭐잘된 겁니까 못된 겁니까 <웃음> 그런 전화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었 어, 그걸 한번 오늘 챙겨 보겠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요 온천 어, 사구역 재개발 조합은 동호수 추첨 완료 입지 분석 해볼까요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 먼저 온천 사구역이 전반적으로 어떤 자리에 있느냐 하면 여기가 온천 4구역 구역 아닙니다. 요 위에는 우장춘노래가 도로가 이렇게 있어요. 미남 교차로까지쭉 통하는 그런 어, 길인데요. 좀더 가면 온천 2구역. 온천 그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를 가로질러서 가는 그런 길입니다. 어요 배치가 뒤에 지도 넘어가면 나오겠지만 이렇게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1단지, 2단지, 3단지 요렇게 어 자리가 되어 있고요. 어 초등학교는 요 오른쪽 옆으로 학교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어, 금빛 초등학교 하고 어, 그 다음 장전중학교 하고 학교들이 오른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맨 왼쪽에 동네레미안 아이파크 맞은편에 온천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전철은 요 밑에 온천장역이 어, 길을 따라가는 거리로 550m 정도의 거리에 온천장역이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입지입니다 어, 여기서 큰 평수가 대체적으로 여기 윗동에 쭉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거든요 일반 분양이 거의 없는 그런 큰 평수가 여기 배치가 되어 있는데 어 여기 3단지 요쪽으로 이렇게 청수가 되신 분들은 거의 앞에 뭐 검정산 외에는 크게 들어오는게 없이 어, 숲세권이 낮은 층부터라도 좀 누릴 수 있을 것같요요 2단지에 되시는 분들은 요 검정 산자락에 뜨문뜨문 이런 집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아마 같이 눈에 보이겠죠 웬만한 층 이하는 고층을 올라가면 물론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일단지에서 바라보는 뷰도 뭐 여기 이렇게 뭐 잔잔한 집들이 있는 그런 모습들이 층 낮은 쪽은 같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예 저층은 여기 또 옹벽을 좀사 놓은 게 있는데 그게 영향을 받는 그런 호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평수 큰 그런 병형은 숲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숲세권 쪽에 배치가 되어 있고 아래쪽에는 조금 작은 평수들도 같이 배치가 되어 있는 그런 배치도를 보이는 자리입니다 큰 그림으로 한번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여기 금빛 초등학교, 그 다음에 검정 초등학교, 장전 중학교, 부산대까지도 거리가 뭐 차로 가면 5분도 안 되는 거리에 부산대학교가 있고요. 역은 여기 밑에 여기가 온천 중앙 온천장역이죠. 길 따라서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렇게 오면 이게 한 550m 정도 됩니다. 거리가 그리고 가까이에 이제 호텔 농심이 있는데. 어, 여기 이제 허심청이라든지 그런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어, 그런 곳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 위쪽이 어, 검정산이잖아요 금강공원을 굉장히 또 다양하게 어, 이렇게 좀 쾌적한 어떤 그런 휴게 공간으로 이렇게 꾸미는 그런 계획들이 같이 진행이 되는 걸로 압니다. 온천사구역 인근에는 어, 기존 아파트들이 여기 많이 자리를 잡고 있고요. 어, 그리고 어, 장전내미안이 여기 이렇게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따분따분 이렇게 개발되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길 건너편에 뭐 서금사 A, 그 다음에 뭐 북옥 2구역, 쭉쭉쭉쭉 같이 이렇게 여러 구역들이 같이 한꺼번에 개발이 되고 있고요. 원천 4구역은 전체 4043세대의 레미안에서 단독 시공을 하는 그런 단지입니다. 프레스티지 라는 그런 브랜드를 가지고 고급화 전략으로 어, 단일 브랜드를 짓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소는 부산 동래구 온천동 어, 100-13번지 1원 그리고 금정구 장전동 511-2번지 1원에 전체 227,440제곱미터의 면적으로 어, 세대수가 4043세대 이렇게 짓는 자리입니다 어, 이게 글립이 다 완공되고 났을 때의 어떤 그런 조감도인데요. 여기가 1단지입니다. 여기가 2단지고, 여기가 3단지가 되겠죠. 이게 조금 글리적 그려 보일 풍경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여기에는 공룡 무슨 주차장이 들어오더라고요. 이 위쪽에는. 자, 그 다음 한번 넘겨볼까요? 어, 단지별 배치도를 놓고 보면, 이제 한눈에 보면, 이렇게 보이죠. 어, 금강공원 공영 주차장대가 있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종교 시설은 구역 이렇게 앞쪽에 여기가 이렇게 성당 교회 뭐 동네 별장도 존치 그거거든요. 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절 교회 교회, 뭐 불교, 뭐 교회 이런 게쭉 그대로 다 존치되어 가 있고요. 도로에서는 대로변에 붙어있는 그런 곳의 상가들은 다 그대로 존치됩니다. 요거는 구역 바깥으로 이렇게 존치되어 가 있기 때문에 요런 상가가 같이 있다 보니 단지 안에 배치되는 그 상가들 아마 1단지 상가는 여기 이렇게 배치되고요. 2단지 상가가 여기 요렇게 어, 여기도 요렇게 아, 여긴 되나 안되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3단지가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상가가 들어서는 걸로 압니다. 바깥에 이런 각종 상가들이 다 상가 건물 자체가 남아있기 때문에 어, 뭐걸린이 부족해서 생활이 불편하고 이런 일은 전혀 없어 보이고요. 오늘 제한 전에 제한테 115를 사셨던 사장님이 요 308동에 여기 당첨이 되셨더라고요. 요 라인에 어, 여기는 웬만큼 충청 이상만 돼도 온전하게 제대로 된 숲세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309동에 여기 또중층에 되신 사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 입지가 어떠냐 이렇게 전화가 오신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116동에 여기 고층에 되신 분이 또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은 어떻습니까? 하고 전화가 왔는데 다잘 뽑으셨더라고요. 어 그리고 또 여기에 여기에 또 15층 이상에 뽑으신 사장님도 올 전화가 왔어요. 여기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겠죠. 잠깐만요. 아까 211동이 여기였죠. 여기. 조금은 들어 올라나요? 어그 다음에 이제 여기 단지 안에서는 보면 어린이집, 어린이 놀이터가 각그 동마다 단지마다 다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어린이집이 이제 또각그 동마다, 요렇게, 단지마다 요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어린이집이. 돼 있는데 물론 들어가게 돼 있죠. 어린이집은. 근데 학교는 전반적으로 조금 거리가 있고, 어, 뭐 전철은 550m 정도면 부지런히 걸으면 얼마든지 역세권의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데입니다. 어, 기본적으로는 ns가 이렇게 돼 있죠. 이쪽이 북쪽, 이쪽이 어, 남쪽에 그런 배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잠금도 안친 그런 참 매물이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300 305동이었던, 3 0 6동이었 동도 헷갈리네요. 305동인지 6동인지 모르겠네요. 거기 거의 33층에 되신 분이 계세요. 와, 다잘 뽑으셨더라고요. 그리고 7층, 9층 되신 분들이 들어 계시던데, 어, 전철은 요 밑으로 이제 가까이가 전철 자리고, 어, 위로는 검정산이 가까운 그런 자리죠. 그리고 꼭지점이 정남향의 방향이기 때문에, 요 왼쪽부터가 여기서부터 1호입니다. 1, 2, 3, 4. 이런 식으로 흘러가겠죠. 여기서부터 1, 2, 3, 4. 요, 요렇게 흘러갑니다. 라인이. 만약에 1901호가 됐다 예를 들어 그러면 여기 이 라인이 되는 겁니다 1901호 라인은 어, 뭐 무슨 무슨 4호 그러면 이쪽 라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배치도 고요자 이제 단지 별로 조금 가깝게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음 그런 동간거리도 한번 살펴 보시고요 동간거리도 선크는 무슨 지하에 뭐 햇빛 통하는 그런 어, 시슬이라라고 들었어요. 굉장히 낯설어서 이름이 이게 뭐예요? 하고 조사를 해봤더니 어, 햇빛 채광 무슨 그런 관련이라고 했었어요. 아까 308동 같은 경우에는 사호라인은 완전히 이쪽 숲세권이 되죠.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까 여기에 사호라인 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완전히 어, 어. 음, 여기도 완전히 어, 사모라이님은 완전히 숲세권 되는 거고, 그죠. 근데 온천 4구역은 뭐 커뮤니티가 어디 어디에 자리 잡는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책자에도 커뮤니티 위치가 별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네모로 표시하는 자리가 걸린이 들어서는 자리입니다. 걸린 시설. 권리는 분양을 해서, 상가 분양을 해서 들어오는 그런 시설들의 자리고요. 분양 상가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 되 있는 거는 단지 안에 이제 어떤 부대 시설, 그거는 분양하는 시설이 아니고 뭐 수영장이니, 골프 연습장이니, 뭐 이런 그거는 이제 커뮤니티 안에 들어오는데 그거에 커뮤니티 커 자도 표시되어 있는 게 없어가지고 궁금해요. 어디로 들어오는지. 그 다음 요거는 이단지입니다. 어, 이단지가 200, 201동이 여기죠 201동 그리고 202동 203동 그 다음에 204동 205동 206동 그리고 207동 8동 9동 210동 아유 동이 많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11 12 13 14 이렇죠 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커뮤니티가 어디에 들어올까요 밑에 201동부터 206동까지는 동간 거리며 이런 그게 조금은, 조금은 촘촘하다 하는 느낌이 저는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3동, 3단지도 그랬나요? 3단지도 301동, 2동. 이거는 요쪽 요거는 요쪽 방이 없죠 303동 단지 요거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죠 요기까지 거리가 좀 있죠 3동 요도 간섭이 없고 304동 이 동간 거리가 멉니다 멀고 정남향이네요 이게는 304동은 어,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05동 306동 307동 8동 9동 10동 이렇는데 305동 요 라인도 거의 뭐 앞에 간섭이 없는 그런 라인입니다 여기도 거리가 멀고요 3단지 는 배치가 나름 다 괜찮습니다 2단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당첨대신 그 동의 라인을 가지고 잘 한번 짚어보세요 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어, 남서향인데 이렇게 앞동에좀 걸리게 돼 있고 어, 여기도 여기 209동. 209동은 그래도 202동이랑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요건 1호라인 뭐 2호라인 나름 괜찮아 보이네요. 그 다음에 210동 같은 경우에도 요쫙 비켜 가지고 다 트여 있습니다. 그리고 210동 이 라인도 굉장히 멉니다. 그죠? 위쪽이야 물론 뭐 산쪽 뷰뭐 이런 거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쪽도 보자. 이렇게 오면 해는 요서 방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가시신그 당첨되신 그 동을 요 지도를 꼼꼼하게 보시면서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그 다음 요거는 1단지 거든요 1단지는 걸린이 요자리에 들어옵니다 1단지는 105동과 106동 앞에 걸린시설이 들어서고 요어그 예. 다음에 음. 어, 학교가 요 오른쪽에 가까이 있겠죠. 길을 건너가면 초등학교가 제일 가까운 단지는 101동인 것 같고요. 어, 101동도 동과 동 사이가 요다 비켜서 방해가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굉장히 멉니다. 그렇죠? 양쪽으로. 여기는 101동. 101동도 뭐 별로 간섭이 없습니다. 다 비켜서 비켜서 돼가 있고요. 104동은 104동이 조금 요거는 104동 1호 라인은 약간의 간섭은 조금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04동. 이것도 물론 멀리 다 터여 있고요. 배치를 다 전반적으로는 잘안쳐 놨습니다. 이것도 방해 없이 터였고. 어, 이것도 뭐, 동간 거리가, 음, 실제 거리를 한번 봐야 되겠죠? 이것도 단지 안 비우고요. 요거는 요옆 측면이 약간은 안방에서 좀 걸릴 수 있겠습니다. 106동은. 그 다음에 107동.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108동 비켜서 이렇게 가고요음 109동 그러니까 더러 조금 조금씩에 만약에 층이 낮은 층이 됐다 하면 어, 일조건이 약간은 짧게 넘어갈 만한 그런 라인들도 있습니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다 사이사이 좀 비켜서 앞쪽에서는 그래도 이렇게 좀앞트임 있도록 배치들을 하려고 굉장히 배치를 신경을 많이 쓴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게 온천사구역 배치도를 보면 다 전반적으로 그죠 앞에 더 있는 라인들이 꽤 많이 되죠 음 어느 라인에 내가 됐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어, 그리고 조합은 기본적으로 웬만큼 좋은 층을 가져가기 때문에 어, 어디 돼도다 아, 괜찮습니다 온천 4구역은 어, 이렇게 큰 그림을 놓고 볼때 특별하게 어디가 빠진다는 구역이 별로 없어요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위쪽 동에 됐다 전철에서 왜 이렇게 제일 먼 동인가 이러면 큰 평수는 또다 똑같은 데 이렇게 배치해 놨기 때문에 그 호불호를 따질 수도 없어요 같은 데 이렇게 다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여기 이런 데 청이 낮아서 조합은그 바닥 2층부터 다 가져갔거든요. 그 바닥에 있는 분들이 이제 거리가 크게 안 먼데 여기 이렇게 걸려서 조망이 안 나오는 그런 저층이 됐다. 그런 특별한 맷집을 제외하고는 다 괜찮은 그런 자리들에 있습니다. 오늘 당첨되셨으니까 맷동, 몇 맷토 몇 이렇게 되어 있어도 도대체 그게 어디쯤인지를 몰라서 궁금해서 전화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한번 유튜브에 챙겨봐 드렸습니다 어, 좋은 호수, 좋은 동, 좋은 호수 당첨되신 거 축하드리고요 어, 뭐 진도가 잘 나가고 있죠 온천 사구역은 어, 실거주 하시게도 너무너무 괜찮은 그런 곳이고 하니까 어, 집을 또잘 지니시고요 어, 좋은 집에 입주 하셔가지고 행복한 삶 이루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